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유로베스틱스 방사장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아주 넓게 방사장이 돼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디스파 말리하고 게리하고 지금 합사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아주 아이들이 따뜻하게 일방욕을 하고 있죠 제일 밑에 아주 등치가 큰 우리 말리 친구고요그 위에는 말리암놈과 오셀라타 셀라타도 어 같이 다 이렇게 겹쳐있네요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시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아이가 열심히 뒷발질을 하고 있어요 어? 무얼 할까? 궁금하죠? 어? 오리 사이로 보시면 하얀게 무엇인가 보여요 자 보이시나요? 이게 바로 유 유리의 알이랍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상을 찍고 있는데요 열심히 지금 알을 묶고 있는데 제가 미안하지만 이 알을 파내야 된답니다 자 보시면 이 말리가 알을 낳았구요 친구가 말리 안놈이고요 몇개나 낳았는지 아주아주 아주 궁금하지만 지금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죄송합니다 친구 이쪽으로 잠깐만 갈게요 자 보시면 아주 조심스럽게 어 어우, 아주 알이 튼튼하게 아주 건강하게 나왔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알을 로 왔답니다 어, 자 보이시나요? 이렇게 알이 지금 한둘넷 여섯 개 여섯 개가 나있고요 제가 이제 숨구멍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어,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스구멍을회휙해 놓고요 아유 알을 지키기 위해서 앞넘 친구가 자꾸 방해를 하네요 자 지금 제가 알통으로 잠깐 옮기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알은 총 7개였고요 이렇게 알집에 넣어서 오늘부터 부화기에 가동을 하겠습니다 알이 또 아는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유튜브를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